대구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수성구에도 지금 매매나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음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다시 한번 절벽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또 패턴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묻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 나오는 게 없느냐. 수성구의 미분양 아파트나 아니면 남구, 달서구의 미분양 아파트, 위치가 좋은 곳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으로 나오는 매물이 없냐. 이런 패턴의 물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대부분 어느정도 숙지를 했는 것 같고 보시다시피 수승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월세, 매매권으로 엄청난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하락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물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그 주변 일대에 전월세 지지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의 빈도가 좀 틀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달서구나수성구나 남구나 어디든지 할것 없이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이 쏟아지는 만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축도 신축도 할것 없이 가격이 일부 하락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하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 자체도 현재 예전과는 전혀 틀리게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도 금매물만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 매물들은 전혀 소진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또한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뭐 줄어들고 있다. 뭐 그렇게 뉴스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흘러 넘기듯이 지금 미분양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미분양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발생하고 악성 미분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단 대구 하나는 죽이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살려서 경기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이루어져서 경기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뭐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전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매매나 전월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수성구도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입주물량을 자랑하는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계획을 했던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대부분 분양시기를 미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만 미정으로 바꿨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 또한 미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한번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어떤 의중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 시기와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대부분이 미정으로 아직도 일부 계획을 잡아놨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더큰 대목입니다. 물론 태평로의 북구쪽 말고도 수승구에도 분양시기와 그리고 부장예정인 아파트들이 대부분 미정으로 돌려나왔는 상황이고 수승구뿐만 아니라 남구고 중구고 어떤 곳할것 없이 대부분 분양시기와 분양금액이 미정으로 잡힌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보상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올수돗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실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인들도 알고 뭐 영상을 보는 분, 뉴스를 보는 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나갔는데도 현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수돗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예전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들도 실질적으로 입주 시기가 되면서 불 꺼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있고 그런 입주 예정의 아파트들이 옛날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50대, 20대 1로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쟁률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파트 청약을 받았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투자를 했다. 아무도 입주를 위해서 그만큼 경쟁률 34대 54대 경쟁률을 뚫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분양 완판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그 밑에 댓글 달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는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제가 그냥 놔두지만 은 직접 사시면 돼요. 지금 직접 사시고 뭐 굳이 그런 댓글은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이 모든 청약률이 보여주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그때만 해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했는 것 마냥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의 아파트들 매매나 전월세 매물로 나오는 수요가 어마어마해 많은 현상은 결국은 투기로 구입을 했다가 대부분 팔겠다. 그리고 현재 더 기다려서는 전혀 답이 없어요. 답이 아무리 뭐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려고 해도 전혀 좋게 생각이 안 돼요. 반도체 수출이 급락하고 일부 자동차 수출이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 모든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들은 1%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은 따로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희망이 있어야지 저도 뭐 나름대로 이런 영상을 올리긴 올려도 계속해서 뭐 하락한다, 폭락한다 뭐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제 입에서 계속 얘기하면 저 자체도 아무래도 폭락해서 절고 올 일은 없겠죠. 경기도 엉망에다가 부동산 거래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그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쏟아져도 일부 거래만 되었고 그리고 그 거래 이후에도 음매물들만 일부 거래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그 파장은 남겠지만 은 결국은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해서 현 상황에서 계속 떨어지지는 않겠죠. 결국은 금매물은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일부 지금 금매물도 소진이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 특례론을 가지고 아직도 견디는 분들이 내년은 좋아지겠지 내후년은 조금 더 좋아지겠지 아니면 일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조금씩 올랐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막연히 또 기다리고 있다면 또한번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대구의 아파트들 분양 시기를 대부분 미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입주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나오고 계속해서 준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중공후 할인판매가 진행이 되어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현재 아파트 평균 시세를 보게 되면 수성구 범무동이 10억, 수성동 2가 상가가 9억에서 12억 평균적으로 수성구가 시세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남구에서 중구로 이동하게 되면 평균적인 시세는 5억에서 4억대, 가끔 7억대도 눈에 보이지만 대부분이 2, 3억대, 평균적으로 2, 3억에서 4억대까지는 무난하게 시세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1억에서 4억대에서 3억대, 그리고 북구 쪽으로 점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워낙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세 반영을 하더라도 7억으로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2.5억대 그리고 2억 초반대에 어느 정도 시세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 3억 초반대나 1억 중후반대 2억대에서 대부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금액대는 아직도 3, 4억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선호도를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의 금매물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금매물이라 마이너스피로 나온 매물들 그리고 정말 초급매물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나오면 구축 아파트라도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인들의 소개로 전화를 하다보니 우연찮게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분들이 또 지인의 지인의 형수가 되고 친구가 되는 사례들도 근자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항상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동향이나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종합해보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만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원망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판단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